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먹거든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 살이 찌거나 혹은 살이 안 빠지는 분들 반드시 이 방송 끝까지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왜 저는 많이 먹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집중하는 방식이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에 이런 음식들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단이 문제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식단 제한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혹은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식단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저는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종류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다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어,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 접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가 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 가 보니까 어... 저는 왜 과식을 하게 될까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 과식을 하지 않는다고 라 하지만 사실은 과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 때문에 살이 안빠진 겁니다 에너지 섭취량 과잉이라니까요 이 원인, 비만의 원인 중 에너지 섭취 과잉이라고 하는 이 과식 네이 과식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왜 많이 먹게 될까? 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었습니다가 아니고요 왜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을까요 왜 많이 드셨을까요 네 지금 어 아마 답을 하시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왜 많이 먹게 될까 이게 몇 가지를 이제 구분을 좀 해봅시다 비만의 원인은 정확하게 에너지 섭취 과잉,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 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만을 치료한다,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다이어트법들은 어떻게 하면 에너지 섭취량을 떨어뜨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소모량을 높일 것이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라 하는 때는 에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사기입니다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을 못 건드리는데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걸로 어, 다이어트를 시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어, 소모량을 높이는 방법보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높이는 방법보다 에너지 섭취량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100배 더 중요하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섭취량을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라는 관점인데요. 결국은 그 우리가 에너지 섭취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는 게 많은 거예요. 과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식을 왜왜 왜 과식을 할까요? 그러니까 왜 저는 이런 음식을 먹을까요가 아니고요. 왜 과식을 할까요? 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 어, 그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네. 나는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살이 찌고 있잖아요 그럼 난 과식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과식을 하게 되는 것들이 크게 세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세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식욕을 조절하는 어, 방법을 어, 제가 확인한 방법만 해도 총 13가지의 식욕 조절 요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어 인자 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인자가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식욕을 조절을 하는 이유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 방법들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식욕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둔게 그게 바로 식욕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몸 몸 내부의 이유들 때문에 어, 과식을 지속하는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예를 들면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급격한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게 그렇게 되고요. 위장 사이즈가 근육 이제 위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근육이 잘 늘고 잘 줄어야 되는데 그냥 늘어져 있는 과식 상황이 지속이 되어서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 이런 분들은 포만감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들어가도 배가,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과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우리 몸에 그 과식을 해서 배가 부르면 이제 음식을 그만 넣어봐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렙틴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나오면 뇌에 가서 작용을 해서 야 뇌야 고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면 이제 포만감이 자극이 되어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살이 많이 찌신 분들, 비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렙틴이 뇌에 가서 작용하는 데에 어 문제가 생기는 렙틴 저항성 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허기가 져 아님 배가 부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식 식욕을 조절을 할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식욕과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식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찐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먹는데도 계속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배가 안 고픈데도 먹고 계신 분들 보면은 어, 그리고 그런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식욕을 조절을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그니까 의지력이 너무 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공감하시죠 네 인사 주신 우리 네네 네. 강원도에 계신 <웃음> 네, 공감, 공, 공감을 공감하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식욕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놓치고 계신데요 식욕은 의지로 조절을 하는 음,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지, 어, 식욕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내 의대로 지 자유롭게 조절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생존 본능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몸에서의 이유로 식욕을 내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신체적인 이유로 지금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많이 먹게 되는. 네 오늘 지금 이야기는 왜 많이 먹게 될까요?거든요. 나는 왜 많이 먹고 있을까요? 어, 그첫 번째 이야기가 식욕, 아,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과식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그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식욕을 어,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을 찾아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키겠다라고 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렙틴을 넣으면... 아닌데 네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현재 방법은 그러면 은랩틴이 작용하게 되는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유전자가 잘 발현이 되게끔 한다 그것,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임상적인 경험으로 보면요 어, 체중이 여자분들은 체지방량 30% 미만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체지방량 25% 미만으로 가면 의지대로 식욕조절이 가능해지는 상태로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체중 감소 그러니까 정 체중 정상 체중까지 반드시 감량을 하시고 난 후에 어,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렙틴 저항성 개선에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네, 여러분들께서 왜 많이 먹게 될까요? 어,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에 저는 이럴 이럴 때에는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많이 먹게 되는 두번째 상황은 감정식욕 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변화를 어, 식욕으로 풀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긴장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어,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긴장이 아니고요 정말 정신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하면 먹고 푸는 게 원래 기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음식 섭취를 통해서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막 배고프고 막 땡기고 아니지 배가 안고파도 뭔가를 꺼내서 먹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을 거예요네 지금도 먹고 있을지도 몰라 이거 보면서 어 그렇게 하는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 정상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 자기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때에 내 의지로 정말 식욕이 조절이 안 돼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안 돼요를 해요. 음.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더 이상 다이트는 어안 돼. 다이트를 어 다이어트를 포기 아니면은 뭐 계속 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하지만 그 감정 변화 때문에 나오는 식욕, 그러니까 감정을 그 해소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풀어가는 식욕은 개인적인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의지로 자꾸 조절을 해야지라고 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정 변화 때문에 많이 먹게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그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하십사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 몸에 신경계가 이제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 자율신경계는 어뭐 어렵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거는 이제 들어는 보셨을 테니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요. 어,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자율신경 아,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합해서 자율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자율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뇌의 작용과 관계없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본인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자자자 자, 보십시오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몸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자율신경에서 부교감신경을 높여서 스트레스, 그니까 긴장도를 풀어가는 방향인데요. 어, 이것은 그 식, 이제 음식이 섭취가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그니까 풀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음식을 먹었어, 어, 그러면서 부교감신경을 이제 어느정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스트레스가 안정화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음식을 못고픈다 정상입니다 그렇게 원래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 어떤 분들은 이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공감을 절대 하지 못하는게 어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 생각이 전혀 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어 어떤 한계점을 정해 놓고요이 한계점 밑에 있는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 동안에는 식욕이 증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가 나올 경우에는 식욕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입에 넣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어, 정말 이게 내가 내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음, 체중 관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나의 나 의지와 상관없이 살이 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몸의 상황 때문에 내 몸의 지금 어떤 컨디션들 때문에 내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는 어, 에너지 섭취 과잉에 대한 인지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많이 먹고 있을까 어, 나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많이 먹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식욕을 풀어내기 위해서 많이 먹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먹...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왜 많이 먹게 될까 세 번째는요 어, 사회적인 관계들 때문에 나오는 음식 섭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수준에 있는 건데 어. 자 제가 지난 주말에 어디 그 워크샵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도 과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체중을 유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녁을 어 먹지 않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잘 관리가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체중이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어 금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 금식을 해서 섭취량 밸런스를 에너지 섭취 밸런스를 맞춰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워크샵을 갔습니다 거기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어, 저는 다이어트 하니까 안 먹을래요 네, 술도 한 잔도 안할 거고요 음식도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전 다이어트 하거든요 라고 하면 진짜 재수 없잖아요 그런 관계들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그니까 먹게 되면 그런 그런 상황들에서 어 많이 먹는다가 됩니다. 오늘도 어 어제도 저녁 금식을 하려다가 이게 다 핑계. 그러니까 다이어트 오늘 어떻게 보면 하는 이야기가 다이어트의 핑계들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어 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어 저녁 안 먹어야지라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어제 와이프가 어 갑자기 그 호떡을 먹겠냐? 호떡 먹을 사랑 이러길래 저요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저요 이러고 손을 들었습니다 몇개 먹을래요? 두 개요 <웃음> 하나만 먹어도 될 거라 가지고 두 개로 먹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가족들 간에자 이거 핑계예요 어,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어, 나 다이어트 아니까나안 먹어 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맛있게 호떡을 두 개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또 조그마한 복숭아 세 개까지 꺼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아침 점심은 자 평소대로 먹는다 저녁은 금식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웃음> 네한한달 전부터 있던 약속이라서 어, 저는 다이어트 하니까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은 가서 어,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어,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음, 많이 먹게 되는 뭐 어, 그런 이제 그러니까 왜 저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할 때에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을 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그렇게 되면서 어, 많이 먹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음식 버리면 안 된다. 어, 농부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어, 저는 도덕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 남기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어떤 사회적인 관념하고 관계되는 그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은 포만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넣습니다 네. 왜냐면 하 남기면 안되거든요 이거는 비도덕적인 일이에요 이런 정도까지 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는 약으로도 조절 안되고 뭐로도 조절 안되고요 어릴때로 어 어릴 때로 돌아가서 어 그렇게 사실은 해도 괜찮아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교육을 하기 전까지는 어, 거의 안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남기는 것을 죄악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남는 음식을 먹으면서 본인은 과잉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 섭취과잉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옳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가 보니까 어, 남는 음식 섭취를 하게 되면서 하지만 어, 그 부분들이 쌓여서 본인은 비만으로 갑니다 그 외에도 어, 권하는 음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의뢰 예의상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좀 먹어봐 같이 먹자라고 해도 그러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드시죠. 그런 분들 역시 다이어트할 때에 심각하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 이런 이런 이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요 다이어트를 할 때에 발생하는 그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니까왜 많이 먹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각자의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런 사연들 그니까 어 제가 오늘 마지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정말 나는 어떤 상황에서 과식을 하게 될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음식 섭취를 안까 내가 내 자의로 식사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 끌려가게 될까 이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에서부터 에너지 섭취 과잉을 조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절을 해갈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어, 모든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자. 어, 오늘 라방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방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를자 오늘 그 라방을 한 것은 어, 비만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 과잉과 에너지 소모 부족 이라고 하는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어, 섭취 과잉에 대한 것을 조절하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웬전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빠질까요 살이 찔까요 저는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 아니면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저는 왜 살이 찔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은 오늘 라방을꼭 보십시오 정리본이 만들어지면 정리본 이라도 보십시오 자 살이 찌는 이유는 딱 두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섭취 과잉 소모 부족입니다 그러면 섭취 과잉에 저희는 집중을 하는데요 그 섭취 과잉이 단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여러분들은 많이 먹고 있을까요 를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섭취 과잉을 만들어내는 이유 그게 식욕이라는 건데 그 식욕은 우리가 의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아닌 교육으로 만들어진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상태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문제로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신체 그, 그 이유들을 원인들을 찾아서 해소를 시켜 줘야지 식욕이 조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을두 번째는 감정 변화 때문에 식욕이 늘어나는 소위 말하는 감정식욕이 있습니다 그 감정식욕 역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먹고 푸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먹고 푸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자존감이 안 떨어져도 될 문제인데 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떨어지지 말고 원래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 변화가 생길 때에 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마구 마구 먹고 계신 분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어, 작용입니다. 그게 자율신경계의 조절이고요. 그 자율신경계의 조절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나는 너무 많이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몸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 때에는 반드시 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어 먹고 푸는 방식을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어, 유튜브를, 링크를 한번 또 나중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회적인 교육이라든지 관계들 때문에 올라가는 음식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잉 섭취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사회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약속이 있을 때에, 음, 약속에서 권한 음식을 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그리고 거, 그러니까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 어, 혹은 그 그러니까 남는 음식을 버리는 것을 죄악시하고 비도덕적이거나 죄악시하는 그런 우리가 교육환경, 환경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렇게 하면 은안 되는데 많이 먹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그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먹어요. 네. 왜냐면 그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비만에, 그니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이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어, 왜 우리는 많이 먹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요인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간에 전통적으로 과잉 섭취 섭취과잉을 만들어내는 게뭐 서구화된 식습관이다 육류 섭취량이 많아서 그 다음에 섬유질 섭취가 안 돼서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많아서 음식들이 달고 뭐 맵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서 라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과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 과잉 섭취가 되는 과잉 섭취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더 말씀을 어, 드린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전반적인 섭취 과잉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 내용을. 아, 어, 과잉 섭취가 되는 이유들 나만의 나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잉 섭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걸 찾으셔야 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